상품을 이제 계속 올리다 보면은 그냥 상품 페이지에 상품이 이제 안 팔리는 것도 이제 무한정 계속 늘어날 것 같은데 봐서 이제 안 팔리는 상품은 이제 그냥 내려야 하는 건지 아니면은 어 그냥 이대로 상품 페이지가 이렇게 너무 많아져서 주르륵 많아지게 놔둬도 되는 건지 아니면 내려야 되는 건지 저의 생각에는 저도 좀안 팔리는 상품들도 그냥 놔뒀거든요. 사실 음, 네가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서 같은 느낌의 이런 상품들의 진열들도 사실은 나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근데 정말 악성으로 좀잘안 팔리는 애들은 사실 지워주는 것도 판매 있는 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좀 괜찮죠. 예를 들어서 지금 도매에 있는 상품들을 위탁 도매에 있는 상품을 올려서 판매를 하시잖아요. 그럼 위탁 도매 사이트에서 이 상품이 오래되면 없어질 수도 있어요. 음,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찌 보면 품절 관리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좀잘안 팔리고 반응이 좀안 좋고 내 사이트의 컨셉과 조금씩은 이제 좀 달라지는 것 같아 라고 하신다면 그 상품은 삭제하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다. 하지만 뭐 어떻게 팔리지는 모르기 때문에 몇 달은 좀 두고 봐라 라는 얘기를 드리고